you mm -hmm.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글로벌 TV 수팬 여러분. 어, 오늘은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어, 31번째입니다. 아우 <웃음> 신동보 제독 나오지. 네, 예. 저희 지금 이 보시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저희 이 뒤에 <웃음> 백그라운드가. 예. 신동보 자유의국 TV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지금 구독자 몇 명이 됩니까? 아, 지금 뭐한 4,200명. 오, 4 2 0 <웃음> <웃음> 6개월 전에 시작할 때는 뭐뭐 뭐, 몇백 몇 명안 됐었던 것 같은데 한 132명 그러니까요. 어, 100, 오, 그 40배가 늘었네요. 네, <웃음> 이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비서가 어, 육군참모총장 뿐만 아니라 지금 군장성들 인사 파일을 통째로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예예 예, 예, 그게 지금 잃어버린 게 지금 2017년 9월이니까요. 예. 예. 그몇 년, 1년 반 지났습니까, 거의? 2017년, 거의 1년 반이 다 돼가네요. 예, 예. 근데 그동안 이걸, 이게 전혀 예.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예. 그 어떻게 지금 이게 통째로 없어진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뭐 육군참모총장하고 청와대 오급행정관이 그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예, 만났고, 돈또 예. 오늘 추가로 놓은 게 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기 전에, 국방부 정책실장. 예, 예. 그러니 그 국방부에 국방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예, 예. 그 밑에 이제 실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책실장이 사실은 실무의 핵심이에요. 6석주 음, 국방정책실장을 예, 예, 예. 2017년 9월 달에. 대병대 세뱅, 소령자 중령 출신인데. 만났네. 예. 저, 분이 국방부 정책실장을 통상 육군, 어, 삼성장군이나.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각에는 있는 분들이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국방부 내외정책을 여기서 다 수립해요 아... 제일 대표적인 문서가 예. 국방 기본정책서 그게 국방 기획 문서 기획 관리 체계 상의 예. 제상위 문서예요 예. 국방 기본정책서 거기에 맞라서뭐그 전력전 관계 그 국방 중기 계획 또 합참의 어,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 합동 장, 장기 전략 서 등등 예. 그의의그 그 기획 관리 체계가 잘돼 있어요. 예.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런데 가장 그게 상위 문서인 국방 기본정책서를 국방정책실에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내외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이걸 해병대 중령이 기껏해서 그때 경력이 제가 알기로는 주미 국방무관, 보좌관을 한거로돼 있어요. 정령이 좀 그러니까 많이... 이거를 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정책실장이 됐는데 정령이 많이 떨어지는 거아닙에요 그렇죠. 예. 그 상식적으로 좀 되게 안 맞는 사람이 됐어. 아, 됐는데 예. 오늘 보니까 이분이 어그저 국육군 그 김용국육군참모총장을 만나기 전에 예. 여석주국방직부 정책실장 예. 그게 강력한 후보자를 먼저 예. 예. 만나고, 예. 한 30, 40분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육군 참모 중장을 만났대요. 국방위원회 카페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나고 돌아가면서, 예. 그, 거기, 육군 장성 인사, 예. 자료, 예. 같은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게, 무과대 아, 그러니까 신분증 포함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게, 그, 청와대의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왜 만납니까? 그리고 카페에서, 카페에서 몰래 만난다는 거는, 아니, 뭐, 만날 일이 있으면 국방부로 찾아가든, 육, 뭐, 저기, 뭐, 공간으로 찾아가든, 뭐, 공식적인 노트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뜻답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뜻따한 예. 만남은 공식적으로 예. 육군참모총장, 뭐, 서울사무소도 있고, 예.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토요일 날 만난 것 같아, 요 토요일 예예. 날. 예예. 그러면 공관에 가서 만나도 되고, 휴일이니까, 충분히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데, 왜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이거 카페로 불러내가지고 만난 얘기야. 그럼 이 음, 그 카페가, 유석주 불중인. 그 국방부 정책실장 당시, 후보자얘가 사무실에 그게 있어요. 아. 그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카페래. 그럼 인사청탁이네, 딱 봐도.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좀, 국민들이 그, 의심에그 네.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런 상식적으로 토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음. 행정관이 그 군사 기밀인 네. 그 장성들 그 인사 파일을 갖다 들고 나갔다 그런 그, 그러면 이 사람은 되고요. 이 사람은 안 되고요. 이거 인사 개임 하려고 두 분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예, 예. 지금 저 특히 저 좌파 정부에 내가 그내 현역에 있을 때도 많이 경험한 억이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어 그다음 에 노무현, 그저 현역이 있었다니까요. 그 전에 뭐, 뭐죠? 노태우 그 전에 전두환 그 전에는 박정희, 장성이 예, 때인데요. 예. 제가 이 거를 저 직접 거를 캐카게 많이 있어요. 예예. 제가 인사 실무자를 소련 때 해군복무 장교 인사담당해서 장성 포함해서 내가 인사를 실무를 다 했다니까요. 진급 심사 위원회도 다 운영을 하고 예예. 제가 실무를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참모총장 수행보안도 했고 <웃음> 수석보안도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참모총장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지급심사 결과가요. 예. 국방부 제그 추천을 하고 국방부 통해서 청와대 이제 올라가는데 최종의 결제가 예. <웃음> 옛날에 제가 수행보관하고 이럴 때, 그니까 박진희 대통령 때라든가 예.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때는요 예. 제 기억에는 바뀐 적이 없어요. 아. 참모총장이 결제를 해서 올린 명단이 중간 단계에서 또는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뒤로 본게수석보관할때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예? 청와대에서 바뀌어. 난데없이 다른 사람이 내려와. 예. 예? 예. 제가, 제가 장성되고는 그런 걸더 많이 봐.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 그럼 아. 이거는 왜 옛날에는 참모 총장이 추천한 대로 그, 그대로 했느냐. 이거는 그분들이 또, 저, 그 당시 대통령들이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군 지휘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그, 존중해줘요 네. 왜? 참모총장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아, 그죠? 육군 참모총장, 육군 장, 장성 대상자, 진급 대상자가 누구, 이걸 다 한단 말이야. 그런 사도다 뭐 있고. 특성도 잘알 거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도 네. 있고. 네. 또그 평판에 이런 거다 듣잖아요. 예. 네. 그 참모총장 판단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네. 청와대에서는 계속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을 아냐고. 예. 네. 있을 수 없어요. 네. 미군 같으면, 이거는 택도 듣는 얘기야. 네. 미 해군 같으면은요. 장성 진급할 때는 역대, 그 사람, 그, 저, 데리고 있었던 지휘관들 있잖아요. 예. 심사장이 풀어서 물어본데, 예. 그렇게 찰짱히 따져가지고 대통령 결제를 올리는데, 내가 예. 가로서 바뀌는 설레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 청와대에 잘 모르는 사람이 예. 이렇게 행진관 오고비 이걸 인사자료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총장을 예. 외부에서 만나서, 예. 뭘 얘기를 했다, 이거야. 뭔 얘기를. 뭐, 이게 청와대 배명은, 청와대 그 해명은 말이죠. 육군 인사선발 절차 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비서인 행정관이, 예. 대통령 철학과 지침에 대해, 예. 인사 추천권인 참모총장에게 얼마든지 이야기를수 있다. 이따위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공간으로 가지. 왜 카페에서 만나냐고. 아이여러분 실무자 불러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그 실무자가 더장못된만그 그그그뭐 전에, 그, 예. 그 전에, 육군 같은 경우는 장, 장군 인사과가 있어요. 예, 예. 예. 그 인사과장을 만나든지, 장군 예. 인사과장을. 예. 아니, 그런데 참모총장을 이게 저 오급, <웃음> 행정관이 말이죠. 예. 밖으로 불러 내가 만났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음. 그러니까 좀좀 예, 좀 비약을 해서 이야기하면 은 육군 소대장이 응? 중대장이 예. 어 참모총장 <웃음> 불러내서 만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 불러내가 만나도 되겠네요. 내가 국민이니까 내가 당신 월급조니까 나오, 나오세요 한번 나와야겠네요. 참,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아, 그런데, 그, 지금 이거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근데 문제는, 네. 오늘 이제, 저, 을 보니까, 네. 이거를, 저, 안보 지원사? 네. 전 국군 기무사령부? 네. 그게 안보 지원사로 개편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안보 지원사는 당연히 이런 거 확인해야죠. 네. 이거, 군에 이거. 근데 이걸 좀, 그동안 배경이나 경위를 좀 추적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를 저, 확인하지 말라. 네. 이번 음. 사안에 대해 확인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게 그러니까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 군수사정보기관에서 네.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리고 이거는 군수사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네. 이게 국기문란행위예요. 그런데 네? 네. 이거는 청와대가 특검발 있잖아요. 예. 민족.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예.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서 조사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이게 온 국민이 예를 못하고 좀 예. 숭숭한데 예. 특히 군, 특히 현재 장성들이 부글부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군심이 들 끓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정서도 안맞는데왜 예. 이거를 조사를 안 하느냐. 그리고 이게 군장성 인사 자료는 기밀문서 예. 김일무수 중에 기밀문서예요. 예. 예? 그럼 적국이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어. 그 자료가 예예. 군 장성인사 자료예요. 왜냐하면 아. 장성들이 핵심 그 지휘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전투가 일어났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결심을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예예. 그 사람 평소 성향을 보면 유출할 수 있잖아요. 예예. 그 옛날 전쟁 사에 그런 사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예. 그 보호해야 될 우선 기밀 문서가 1년반 정도가 예예. 사라졌는데 예예. 그동안 찾을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CCTV나 있는 게 얼마나 잘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어느 차가 서서 담배를 피우는데 누가 내리고, 이거 다 CCTV 돌에 예. 다 찍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북한에 넘어간다든가, 예. 어? 가상 적국에 넘어가면은요, 예. 이거 얼마나 큰 기밀 누설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청와대에서는 공무상 기밀, 비밀 누설 혐의로, 예. 뭐, 지난번 특, 특감반 청와대 특감반 민정수석실 수사관 뭐그 내부 폭로했다고 예, 고발했잖아요. 예, 예. 주 재무의 예. 공공무상 비밀누설. 아 중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자 사람도 정성 예. 인사 문서가 예. 인사 자료가 이거는 기밀 중에 기밀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도 고발해야겠네. 이 저기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 이 행정관을 고발해야겠고. 이거 뭐 고발을 하든지 예. 이건 조사를 해야죠. 예. 불러서 어디서 담배를 피웠느냐? 그그 예. 그 근방에 그럼 경찰 동원해가지고 CCTV부터 다 추적해가지고 이걸 사전에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어느 언론에서도 이김밀 문서 이게 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언론에 보도 뭐 방송이고 신문이고 말이죠. 본 적이 예예. 없어요. 아니 근데 북안에서도 그 음.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야기요? 이게 이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가이 양인 게. 자 조국민정 수석이 과거에 그산호맹이 내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거는 북한 전이입니다 북한 전이대 활동을 하다가 어 구속. 그 국가보안법위반회 구속까지 됐는데, 그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까지 했고, 지금 저기,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어디에 얼마나 포진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국가기밀문서를 잃어버렸는데 조사하지 말라 그러면은, 조국민정수석까지도, 이건 배후서행이 아니냐 해가지고, 민정 민족수, 조국민정수석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신 옛날에 이런 전과가 있고 이 남한 내 간첩 활동했기 때문에 이거 인마 그 저기 잃어버린 차가면서 후배 밑에 놈 시켜가지고 북한에 넘긴 거 아니야 하고 이거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정 청... 수습실이에요 예. 이걸 조사를 하지 말라. 예.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예. 이거 직직 남용, 직군 남용. 직군 남용이 직무유기야. 예. 예. 직권 남용, 직군 직무유기 이런 제목으로 예. 전정부. 그 높은 사람들 엄청 이제 간부서 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주로 그게 많이 걸려 있다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군 장성 인사 기밀 문서가 분실이 되고 1년 반이 다돼 가는데, 네. 전혀 그게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예. 또 조금, 저 최근에 이게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 예. 뭐 안보 지원 사령부라든가, 예. 군수자 정보기관에서는, 야, 군에 관련돼가 일, 일어났으니, 예. 이 배경이나 이경이를한표 추적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했다, 이 보도가 됐다. 그러면 했다. 이거는 북한에 넘겼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북한에 어. 넘겼다고 밖에는 볼수 없는 거지, 이거는. 어, 이제 이게 북한에 넘어왔으면은,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제가 저이 자리에서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예, 예. 저 누구라고 내지식은안 하겠는데 예예. 유명한 뭐 군사 안보 전문가라고 예. 방송이나 예. 또 자주 나가고 칼럼도 많이 쓰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예. 몇 분이 있어요 예예. 이분들이 군 무슨 뭐 육군 뭐장군위원 해군 장군위원뭐 합참 장군위원 등등으로 예예. 뭐 공군 장군 이런 맡아가지고 거기 가서 예. 초민관이라든가 예. 자기 자랑인지 과신지 모르겠는데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SNS요. 예. 상세하게 사진하고 올려. 네. 내가 이거 내보면그 댓글로 야, 이거 왜그그그 그, 그, 그, 그 해당 네. 부대에 동의를 받은 거냐 네. 보안선 검토를 했느냐 네. 내가 묻고 싶더라니까 네. 왜냐면 거기 설명을 상세하게 해놔 친절하게 네. 뭐 유, 육군 무슨 무슨 부대장하고 어? <웃음> 부대장 신명까지 다 줬고 말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사진 이거를 다인적상황을 사진을 다 올린다니까 나 그래서 이거 도대체 국방부나 안보 지원사에서는 네. 뭐 하는지 딱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보안성이 검토를 해서, 이거 유분되면 그거, 저, 그 항의를 해야 돼요. 네. 왜? 그, 군, 그, 탄에 인사 자료라니까? 네. 그 단에 장성 인사자로라니까? 군 주요 지간 어, 인적 사항이 네. 개인의 과시욕에 의해서 SNS 막 무작위, 그냥 무제한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이런데다 그... 이런 문제가 터지면 무관각해. 이게 얼마 나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이게 더 무분명하다니까 무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매우 심각한 게요. 이게 왜냐하면 군, 이 왜냐하면 군이군 장성 사진들은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그안그찍그안 그그 찍는 게그 왜냐 그그 습관화돼 있어. 요 왜냐하면 군 장성 음, 사진 그 잘못 찍으면은 그야그 그 사진 좀 내달라 려 등등 피곤하기 때문에 아예 뒤통수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제 재수없게, 진짜, 찍었는데, 다른 사진에 뭐가 나오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계급장하고, 이름하고, 다 가려버린다고. 근데 지금, 그, 그분, 지금 유튜브에서 한참 잘나가는 그, 그분 아닙니까? 그 신모씨. 그, 그, 그, 그, 그 양반, 그 맨날 이상, 이상한 거 올리는데, 그거, 딱 봐도, 작게, 50 얼마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군사기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도, 저, 좀 자제해 드릴게요. 네. 뭐~ 죠 정부에서 가짜 뉴스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 물론 반발하고 저도 뭐~ 그~ 정부가 그~ 문제 제기하는 데해서그적절한거라는 의심이 들어요 한데 예. 근데 사실은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돼요 예. 특히 군사 문제는 예. 전혀 군사 체, 어, 체험이 없는 분들이 예. 추측해서 또는 누가한테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에 예. 일본 해상 자위대 해상 초기에 대해서 <웃음> 어? 우리 예.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관계토도 행함이뭐 사격통제 레이더를 주사를 했는지 안 했느니 예. 일본에서 또뭐 항의를 하고 영상을 공개하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 또또 어? 또 영상 반박 영상 공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와중에 무슨 사격통제 레이더를 주사하는 자체가 뭐 선전포고다 예. 이런 유명한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니까 아. 그는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왜냐면 요해군에서이 사격통제 레이더 예. 예? 이, 이, 이걸 옛날에, 옛날 초기 단계에 그걸 가지고 예. 1980년에 간섭서를 굉장히 시켰잖아요 예, 예. 제가 그걸 운영을 많이 봤다니까? 예, 예. 어? 근데 그, 그 무장 특성을, 시스템을 예.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무슨 나가면 시, 그 신, 뭐, 그, 그분은, 예, 예. 와, 우리가 해,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해군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좀 참고 끝까지 안들어왔는데그안 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그, 그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예. 사격통제레이더를 작동한다는 것은, 예. 무장이잖아요. 함포라든가 예. 미사일을 예. 연동을 시키기 위한 전단계예요사격통제레이 대해서 표적을, 탐색레에 대해서, 어, 예. 접촉한 표적을, 예. 아, 이거에 적성이 의심된다. 예. 하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을 해서 예. 전투배치를 해가지고요. 예. 하면 그 정밀하게 추적을 해요. 예. 어? 추적한 예. 그 표적 정보를, 예. 무장에다가, 함포든 예. 미사일에다가, 바로 연동을 시켜요. 아. 소위 영어로, 어사인 시킨다고 그래요, 어사인. 그러 뭐냐면은, 사격통제에대해서 잡고 있는 표적정보하고, 예를 들면 한포하고, 이게 일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예, 예. 그럼 레이다가 그 표적을 추적하는 대로 함포는 자동으로, 함포까지 같이 추적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락한댐, 락한 예, 예. 그래서 사격명령, 발사도 어디아나 사격통제대에다 앞에서 버튼 있어요. <웃음> 아, 그 배는 간다 하더라도 물체가 네. 움직이면은. 그렇죠. 한포가 따라서 움직인다는 따라서 거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네. 배가, 적함도 움직이고, 적항공기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리 놀림 피싱에서 보상이 예, 돼요. 예, 예, 예. 보상이 돼가지고, 그전 컴퓨터로. 아. 보상이 돼가지고, 사격 맹인이 들어간다고요. 예. 들어가서, 딱, 사격, 그, 솔루션이, 그 그니까, 사격 문제 해결이 예. 최적화됐을 때. 예. 함장이 사격 맹령을 내리면은. 예. 그 위임을 받은 한포 지지장교, 그러니까 포술장, 함정에서 포술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포술장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이, 그사격 통제사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아, 그러니까 한포 안에서 사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예, 예. 북한 해군은 예, 예. 한포 안에 수심이 붙어 있어 아, 수동화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 자동화돼 있으니까 예, 예. 사격 통제사가 포술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격 사기, 사기 시작! 하면 쏘기 시작! 하잖아요. 누르보다 예. 누르면 나, 그러면 뭐 발사일셋세팅된 발사일로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그런데 예. 아, 이번에... 그게 그래, 이미 1 9 8 0년인니 예. 그러니까 38년 전에 예예.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지고 간접적으로 초, 초탄에 첩발을 객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예예. 38년 후에 예. 우리 해군이 발전되어 있겠어요? 예. 국방부가 4분 26초 분량의 반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북한 선박 구조 당시 해경 보트에서 촬영된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 모습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150m 위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며 당시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만큼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일본이 공개한 초계기 영상에서도 적어도 경보로 추정되는 경고음이 두 차례나 들립니다. 전기, 전기. 국방부는 초계기가 국제법 기준을 준수해서 비행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건 국제민간항공조약인데 어디까지나 민항기에 대한 기준일 뿐 군용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구조를 위한 탐색 레이더만 운용했을 뿐 함포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걸 일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제시한 영상에는요, 함포가 사상... 네. 정동 위치라는 것은 네. 정동 위치라는 그런 항해 중에 계속 그딱 고정시키는 위치가 있어. 예, 예, 예. 그리고 함수포는 함수. 한미분은 한미 쪽으로, 예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예예. 한포가 연동이 안돼 있다고. 예예. 그리고 일본이 사격 통제대에다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예예. 알람이 울렸다는데, 그전기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 예예. 전파 정보를 내라 이거야. 예예. 그런데 계속 영상만 빙빙 돌는 걸 내놓고, 우리 국방부에 반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발을 못 하더라고. 예예.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알고 예예. 특성을 예. 이 해설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뭐 사기통제레이다 작동 자체가 뭐 선전포다. 예. 이런 얼치기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예. 국민들이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방송을 보고 아, 그런 모양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아니라니까요. 예. 사기통제레이다는 즉 항공기에 대해서 추적해서 사기 전 단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매일 얼굴에 전투 배치 하잖아요. 예. 훈련 목적으로. 예. 전장기다 하거든요. 사기통제를 예. 다 해서폰에서다가정에서 시험한다니까? 아. 그럼 그 항공이 지나가다가 잠깐 스칠 수도 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어? 그럼 전투 행위를 가상한 게 아니고, 예. 시험작동을 위해서 매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사기통제. 아.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예. 예.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떻게 선전 보고냐, 이거야. 예. 그럼 뭐, 사기통제를 해도 자체는 그런 작 시험작동 시험 시험도 못 하냐, 이거야.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 그렇, 그렇게. 아니, 그, 보니까는, 그, 그러니까 그걸... 탐색내에다가, 예. 또, 그, 워낙 중요한 작전을 할 때, 예를 들 구조작전 같은 거는, 이거는, 사람이, 그, 식민이 걸리잖아요. 예. 우선거대 잘못하면 침묵될 수도 있고, 예. 구조작전 같은 데는 전 탐지 장비를 가동해요. 그죠. 사실은, 이 저도 뭐, 저기, 저는 해양대학교 나오고, 저기, 그, 상선에서 상회사로 뭐 제가 4년을 근무했지만은, 바다에 사람 빠지면 안 보입니다. 사람 머리 색깔이 예. 검은데 바닷물 색깔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사실. 예. 그리고 이 어선 같은 경우도 이 파도 속에 이게쓱 들어가 버리면은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탐색 레이더에 비해서 예. 사격 통제 레이더는 물론 사격 통제를 위한 레이더의그 사격 통제가 주 기능이지만은 예. 구수적으로 예. 굉장히 이 정밀하거든요. 아... 그렇게 조그마한 어선 예. 그리게막그도 1톤밖에 안 됐다는 어선이잖아요. 예. 예. 예. 그를 그 구조작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선님은 그 사실은 그안 제가 함장이라도 관계토대왕 네. 함장이라도 당연히 야탐색내이더잘안 잡힌다. 일선이 네. 야그살통일의이더라고다 가동해서 일단 탐색해라. 그 그래, 그래. 이렇게 질서할수 있는 거예요. 야, 야 전장비 동원해가지고 그야그 그, 그거 빨리 찾아 수색해. 그런데 그래, 내가 뭐군에좀 네, 그 실망스러운 것도 최근에 네. 특히 남북 군사합의 네. 이후에 쭉한거 보면은. 좀, 그,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또, 장관이 예. 국회에 나가서, 뭐, 신현함 폭격 어... 도발, 인평도 폭격과 이에 대해서 김정일이 내려왔을 때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뭐, 팬들이 예.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를 뭐, 강, 받을 바, 필요 있느냐. 안 미래를 안 나가야 된다. 이런 <웃음> 것들이 들어하고 <웃음> 해서 예. 내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예. 근데, 국방부가 실망스러운 것도 물론 있어요. 제가 예. 좀 불안한 것도 있는데. 예. 그래서 또, 적절한 조치를 한번하 거예요. 예. 나는 이거, 저, 이번에, 일본 해상자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시비 거는데, 예.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게 있어요. 예. 그저저 저 일본 일제 강제 징용 대상 판결 나오고, 예. 뭐, 예. 하해 치유재단 해산하고 등등. 예. 그전 정부에서 합의한 걸 뒤집어가지고, 일본에서 막 엄청 한일한 게 지금 외교적으로 안 좋잖아요. 옛날에도 예. 그러니까 별로 이슈가 안되는문 제가 이슈가 크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국방부에서 그쵸. 아주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반박을 했어요. 예. 그 근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잘한것 같아요. 예. 그잘한 거는 잘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비판적으로 국방부가 뭐 이런 것까지 잘못했다. 사격 통제를 해다 자동 자체가 뭐 선전포 이런 이야기를 예. 잘 모르는 분들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난, 나는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갑자기 그 제주 강귤 그거 원산지가 그 저기 일본이다 일본 제일 교포들이 들고가 심었다 해가지고 그것도 종작값 내놓으라고 지금 시비거는데 그거는 네.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 그게 문재인 시, 정권은요 시비를 걸려고 하는거죠 그, 예. 그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신년사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것 게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이 얘기는 뒤에 노는게 상당히 부정적인 예. 그거를 수식하는 용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뭐, 돌이킬 수 없는, 뭐, 자살, 뭐, 애탄 이런 게 있는데, 예.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웃음> 제가 보기엔, 돌이킬 수 없는 위상평화에, 예. 도책을내렸어요 지금. 음. 그래서, 오늘, 어제, 뭐, 김정은이가 갑자기 중국 갔잖아요. 예. 그제, 뭐, 시진핑이 하고, 뭐, 저, 북미, 음. 아, 북중, 음. 어, 저, 4차 뭐, 정상회담을 한다는데요. 음. 이게 지금 어떻게 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 북한 비핵화 속임수에 예. 완전히 쏘간 게 드러났버렸어요. 예. 북한은 지금 핵, 저, 제 비핵화 안 한다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큰일 났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비핵화 사기쇼 하다가 예. 그냥 1년 만 1년 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지 않습니까? 예. 47남북 정상회도 끝나고 김정은이가 일년 안에 북한 비핵화 하기로 했다. 네. 약속했다. 일, 큰, 큰 소리 빵빵 짓는데 지금 4월 27일,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감당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네. 아니, 그럼 또, 그,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말인데, 그, 뭐, 언니 뭐, 거짓말, 뭐,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고. 네. 거짓말 다타원나버렸는데 네.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으로, 아, 네. 지위를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저, 핵보유국 같이, 저, 저, 얘기를한 거예요. 네. 핵보유국 의무가 음. 있거든. 네. 그게 무슨, 제조, 실험, 사용, 비핵산 하겠다. 이게 전행적인 핵, 학산, 금지, 조약, 이게 얘기를 예, 예. 김정은이 떠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난핵보유국이다 앞으로 사용 안 한다. 핵 학산도 안 시키겠다. 예. 이 얘기한 거예요. 예. 안할 테니까, 꺼내 나라, 음. 어 제재 풀고, 돈내 예. 나라 얘기해, 돈내 예, 나라. 예, 예, 예. 그리고 종전선언 하자. 평화 예. 협정 체결 하자. 이거예요. 예. 주한미군, 뭐 당연히 주한미군 출하라 예. 어?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거 네. 이 정부가 네.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정말 저저 불안합니다 겁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해결이 되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은요 북한이 핵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계속 공을한다니까돈가져 예. 와라 뭐 출동 나와라 뭐나라 어? 계속 아니... 공간 아니 그 지금 해라 뭐 음... 건강상 관광재개 라뭐 등등 예. 끊임없이 지금 요구해 놓을 거라고. 아니 그데 지금 달래기 위해서 예. 계속 이제 끌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뭐 야당,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대한민국당, 뭐 바른미래당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은 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지금 뭐 비, 그 비핵화 그것도 지금 거짓말이라고 뜻보아왔으면야그 국정감사하자. 뭐야 어 대통령 사과하라. 어 청문회 하자. 이거 들고 해야 되고. 지금 이거 국가 기밀이 1년 넘게 지금 잃어버렸는데 또 아무것도 안했으면 조국 민족 소속은 옛날에 간첩 활동하다가 그 구속 징역살또 살았고 했기 때문에 네가 인마 그 저기 쇼 하면서 인마 북한에 넘긴 거 아니야 하고 막 한번 뭐 빨갱이가 영원 빨갱이지 씨가 한 까보자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사실은. 아, 근데 이 문제는 저 야당에서 말이죠. 예. 이거, 저, 최소한 국방위원회라도, 지금 일단, 긴급 소집해서한 번, 짜져봐야 예. 돼요. 예. 아니, 군장성 인사 기밀 물수가 통째로, 가방채로 없어졌는데, 1년 예. 반이 다 돼도, 늦도록 찾을 노력도 안 한다, 이거야? 오히려 지금 하고, 좀 이걸, 저 어, 어, 조사를 해보겠다 하니까, 조사금지령까지 내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음. 북한 핵 문제도, 이거, 된 주소를, 일일이 다돼 예. 가니까, 예. 다시 한 번, 그, 근본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돼요. 예예. 어? 책임자들 불러가. 아무 실장 당신이 작년 3월 6일 날김정은 만나고 와서 예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데 그거 정확한 말이냐? 다시 한번 예.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3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야기해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까지 김정은이를 담을 했잖아요. 예. 농기 뭐 없다 이거야. 예. 용도 폐기된 거그 실험 시설 뭐 폐쇄하는 거폭시한거 외에는 없어요. 예예. 리스트도 안내놓고 있다, 이 말에, 이 북한이. 예, 예, 예. 그럼 이거 따져봐야지. 따져야죠이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자, 잘못된 길로 가본다? 예. 어, 반대로 갔다 하면 유턴을 해야죠. 그죠. 이거는 국가, 이게 국민의 생명이 걸리고 국가 운명이 걸렸는데. 그죠. 핵노열로 살겠는데 예. 이 문제를 왜안 짓느냐 이거야 근본적으로 짚어봐야죠 근본적으로 그 남북 군사 합의서 당연히 짚어봐야죠 예, 당연히 짚어, 짚어야 되고 무효화시켜야 되고 이 야당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 보니까 처음부다뭐 저기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지금 그 뭐. 국내 지금 일 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데 음. 거기에 또 원내대표 그 나경원 의원은 또또 여성이고 군대도 안 갔다고 하니까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웃음> 그 나경원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예. 그사람은 똑똑하고 뭐 열심히 또 의지도 음.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군사 문제는 예. 좀 취약한 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예. 어? 원래 그거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영당에도 국가통신이 많잖들국가통 많잖아. 불러서 예, 예. 자문도 받고 예. 해서 그정책게해서 예. 따질, 정부에서 따지고 예. 그 대안을 내건 예. 예. 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따진다는 게다 아니잖아요. 예. 대안을 내야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해라. 예. 정부에다 요구 예. 해야죠. 그게 야당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리고 책임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다가 저렇게 절절절절 매는 것 같으면 은 이거 군사 기밀들 아이고 잃어버렸네 하고 야 니가 이마 덤택이 쓰라 내가 우리가 다 커버 해줄게 그래놓고 잃어버린 책에 놓고 북한에 넘겼는지 그것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정부가 지금 모든 가능성은 이런거 조사를 해봐야 정부가 겁니다. 지난번 이제 몇대전 방송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제가 그 북한이 북한이 급었던 표현이야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뭐라고요? 코끼리 송아지처럼 지킬 <웃음> 거다 <웃음> 그말이 이제 북한은 제재 해제가 제재 완화가 내북 제재 완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 저 미국 눈치 본다고 우리 대통령이 코끼리 송아지처럼 그는데 그런 표현을 했다고. 아... 제가 느낌 그게 꼭 북한한테 코끼인것같아 예. 느낌이 든다 이 말이야. 왜 북한이 불편한 얘기는 안 해요. 인권 예. 문제도 이야기 안 하고. 그죠? 예? 뭐뭐 뭐 그냥 전혀 그거 안 한다니까. 예, 예. 그나고 이게 그게 그게 뭐냐면 콧낀 송아지라는 얘기는요 음. 노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예. 북한 핵 노예가 이미 스스로 된 거예요. 예, 예. 나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돌아가는 상식 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실 밑에 반부패 무슨 뭐. 뭐뭐뭐 뭐뭐 비서관 회의인가 뭐그 있는데 걔들이 뭔지까지 하고 다니냐면은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뒷조사 해가지고 친미반중인사라고 그 저기 잘라야 된다고 그 거짓하고 다녔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 번만 아니 저... 방위산업학회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치? 그냥 그 방위산업 저 진흥을 위해서 연구하고 국민공감대 행사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죠! 뒤쪽에 그, 그게 그, 월급을 주는 단체장이. 자원봉사야, 이날.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 왜냐면 친미 반중, 한국에서 친미 반중 여론을 일으킨다, 이거지. 그최우석 회장님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우리 쪽에 기고문 쓰는 게, 그, 불편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분을 또 잘라내려고 그 짓을 하고 다닌 거고, 그리고 그 비서관이 그, 저기, 인사청탁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예. 그니까 이게, 원래 그, 저, 뭐가 잘안되려 그러면요. 예. 진짜 걸리게 요만한, 그, 저, 그 감투선, 그냥 네. 완장차고 설치는 거예요. 네. 원래, 조직이 네. 망할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저, 청와대 기강, 을 뭐, 어제, 저, 비서실장도 <웃음> 바뀌잖아요 김종석 네. 일장, 일정 뭐, 뭐, 뭐 주중대사 하신 네. 네. 네. 노영민? 노영민, 네. 예. 네. 네. 바뀌고 했으면, 은 저, 청와대 비서실도, 기강도, 새로 좀, 저, 다 잡고, 네. 어, 저, 체제도, 이제, 정비를 하겠지만은, 저, 이런 식으로 날뛰면 안 돼요. <웃음> 이게 저 (5급) 행정관이 그뭐 예. 변호사 시험 뭐사법윤수 부산에서 <웃음> 그래가지고 예. 두달 됐대요 변호사 예. 시험 합격한 예. 예. 두달된 신출내기 변호사를 청와대 예. 인사수석비서관실에 예. 행정관으로 예. 특를한 거예요 예. 그 무슨 인연이 있는냐뭐 옛날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인연이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예. 상식적으로 인사를 해야죠 예. 인사수석실에 행정관을 갖다가 그렇게 그, 뭐, 저, 잘 모르는 사람을, 예. 이렇게 갖다 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간, 이건 얘견데 불상사예요. 시간 뭘 들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웃음> 어? 담배 피우다가 그기을 그, 그, 저, <웃음> 그, 문을 그러면 잠그고 담배를 피우든지. 음. 아 그렇다고, 아, 요즘에 누가 그 차, 차고 제대로 된 참, 사람은요. 엄청 갑니까 예. 거 저, 저, 손, 가방 있잖아요. 예. 손에다가 딱그 열쇠를 회사라 들고 다니게 데 누가 이거 낚아채더라도 손목에 빠지지 않는 한 그런 그렇죠. 식으안 되게. 그정도중요한자료잖아요 이게. 예예. 예? 그러고다 멍청하게 차에 뒀다가 담배 피우면서, 어, 가보니까 차, 가망이 없어졌다? 그럼 끝이야. 그리고 청와대 누구도 이걸 찾을 노력을 안 하고, 군에서 좀 최근에 보도되니까 예. 차, 찾겠다? 조사하겠다? 아, 조사금지령 조사 조사 내리고. 이게 네. 무슨, 그러니까 한 번도 지난번에 뭐, 취임 초의첫 일성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상식적으로. <웃음> 이거는, 이거는 그, 인사 파일을 잃어먹었다는 이거는 기밀 누설이기 때문에 일단 즉시 체포해야 되고,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해가지고, 정교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래. 군에 같으면요. 예. 군에, 예를 들면, 육군 뭐, 인사 차, 인사 운영처장이 예? 육군 예. 예? 보면 인사 운영처장이나 예, 예. 뭐 이게 제불했다 예. 이거는 징계 해제 정도 아니고요. 흠, 징역이 징역. 예. 반드시 처벌합니다. 징계 예, 예. 최선 징계를 하고 예. 이게 전역감이에요 예. 그리고 필요하면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엄청난 비밀을 분실했잖아. 한두건에 비밀 문서 한건만잃어버려도요 예. 그거 다 징계야. <웃음> 근데 이거는 한 건이 아니라니까. 통째로. 통째로 그러면 저기 당명의그장성 저기 발견해가지고 장성들 집 앞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 인질로 잡고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면은뭐그 장성이 어디 출신이고 네. 어 뭐그 다음에 근무 평균이 어떻고 네. 부하들의 팽판이 어떻고 말이죠. 네. 이 사람이 주로 근무한 경기이 어떻고 싼걸다놓는다 말이야. <웃음> 종합적으로 하여튼 그한 그 사람에 대해서 네. 그 하나의 자료만 보면요. 네. 일목요연하게 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음그 진짜 오리지널 장성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가짜 장성 똑같이 얼굴 <웃음> 분신해가지고 야 이거 데이터 배우라고 해가지고 뭐 침투하고 영화에 영화에서 나오는 스파이 같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심각한 이야기니까 당장 이 당장 이행정관 구속시키고 조국민정 수석도 이거 직위 해제하고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예전에 그 저기 산호맹 그 사회주의 노동자 인맹그 국내 그 공산주의 활동했으면은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고 야 그러면 인마 북한에 넘긴 거 아니냐 하고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이이 이 사건입니다 그이 지금 말 말이 안 되는 그러고 이이거 들고 나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는 걸 인사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예. 예? 김용호 육군 참모총장 비판이 많고 이분 다음에 괴로울 거예요 예. 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내가 며칠 전에 예.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옛날보니 합참이 제가 과장 때 이분이 또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 예. 과지만은. 예. 그래서 안면이 많고 있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예. 어. 이분이 그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예. 국방계획 또뭐 육군 뭐, 뭐 당동 국방정책 관련해서 좀안 그 맞는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좀 이게 그걸 보도가 안 되고 이슈가 안 됐지만은 예. 그왜 그랬습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사, 사람이 그 건전한 사람이에요 아, 예. 근데 오죽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음. 그래서 나가서 만났겠냐 이거야 음. 압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행정관을 병원... 보고 만난 게 아니고 청와대가 예. 헤매했다시피 싶 대통령 비슷하이야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완전히차고놓는데어그 예. 대통령 행정을 통해서도 뭐 전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육군참모 총장하그렇게 뭐, 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음. 문제는 이 단초를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에 있는 거야. 예. 하여튼, 하여튼, 문제의 본질을 봐야지, 예. 예. 청와대 인사 개입이 지금 돌을 넘었습니다. 인사 개입 돌 넘고, 국강, 기밀 다 잃어먹고, 하여튼, 이거 지금 국정조사, 국정청문회, 청문회 가지고 조국민영 수석을 불러다가 당신 왜, 이거 수사 안, 안 시켰냐.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아무, 아무튼간에 지금 뭐. 그 장성인 사는 대통령 고유권이라는 게 확실하죠. 청와대에도그렇 예, 예. 얘기했지만 은 예, 예. 그렇지만 은 가장 전문가, 전문성이 가전문 있는 각군참모총장한테 예? 예. 예? 왜냐면 우리, 우리 대한민국 지지체계가 군지지체계이원화돼 예. 있잖아요. 예. 군령은 합참의장이 하고 군정은 각군참모총장이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대표적인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라니까 예. 이거는 철저하게 참모총장의 고유권한을 예. 고장의 집이 돼. 음. 대통령은.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한다 이거야. 하지만 음. 참모총장 믿고 이걸 해야지. 음. 이걸 행정관 시키가지고 일일이 간섭한다. 지휘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육군 참 육군의 장성들이 또는 장성을 바라보는 대령들이 육군 참모총장 눈치로 보겠어요. 그느끼 가지고 청와대에 그냥 행정관 한 놈. 뭐 좀, 어떻게, 아는 다 없는 놈을 찾, 겠어요 예. 그, 군인의 한눈을 팔게 하는 행위란 말이야. 아, 예. 지난번 방송에 그랬잖아요. 전선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예. 군인들은 오로지, 북마 바라봐라, 북한. 예. 전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선을 지키는 눈이 저쪽으로 쳐들어가 있다이 말이야. 예. 그러면 전선이 뚫리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 안보 공복이 생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가장 상식적인 얘를 하니까 아, 아무튼간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저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요, 저기 이거 이거 매우 심각하고요. 이거 한번 잘파보십시오그 다음번 그 총선 때 엄청나게 그 압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나마 한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네. 내가 왜 이거 오늘 이, 이 방송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분실된 장성 인사 기밀 문서에 대해서 예.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 거기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보도하는 언론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 그래, 끝이야. 예. 아, 그럼 끝이야. 그럼 이러면 끝입니까? 찾아야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방금 체계잘돼 있어요. 그거 예. 찾으려면 찾을 수있다 나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볼편 하나 이러보는 것도 찾아내는데. 찾기가 싫겠죠. 어디론가 가 있으니까, 뭐, 자기들이 줬으니까 찾기가 싫은 거지, 뭐. 그러니까 다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다음 시간에 제 뵙겠습니다. 그 신동구 자유의국 TV 가셔가지고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웃음>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십니다